스스로 가치 없다는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중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즐, 즐겁게 술한잔 마시는 것 뿐이지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내가 그냥 심심풀이로 도박을 하는 것이지 내가 중독은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는 중독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독의 특징의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자기 스스로 그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게 중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독의 그 아픈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상처. 자기가 상처받았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상담실에서 내담자가 오면 우리 부모님은 저를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소에 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겉으로 질문을 해요. 당신이 받은 사랑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 어머님이 저 유학 보내줬고 내가 하달랜드 대로 다 사주고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즉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상처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부모는 좋은 사람이다. 나도 상처받지 않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감추고 싶은 거야 이렇게 감추다 보면 골마 터지는 거죠. 아프고 괴로운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에 먼저 그이 어둠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아픔을 인정해 줄 때에 그때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왜곡된 믿음이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내 아픔을 들여다봐야 한다